지난 월요일에 발생했던 인도네시아 서 자바 지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아동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업 현장에 저희가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제 뒤로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겪은 후에 아동들이 심리적인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위해서 저희 세이크 치료 직원들이 아동들을 심리 치료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mm -hmm. s 시는위 t e r 와 i t c h e e s I l it. Yes, I l o 만 e it. y e l e t Yes, I a n v e it. Yes, I o s o v e t e I l e it. s I l e it. y s t Yes, I o v e it. Yes, l e i e s s o i a I o n t 저는 지금 사자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시안줄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해? 이 지역은 학교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았고요 특히 어, 어, 학교 건물 그리고 어, 집들이 굉장히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 재난의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은 계속 돼야 되고 불러한 신념으로 Save the Children은 계속해서 교육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